안 닦여 잘 소음도 좀 나고 와이퍼 갈 때가 됐나 이거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, 와이퍼를 좀 새로 바꾸려고 해요 기존 쓰던 게 와이프 뭔 개소리야! 와이퍼 그 고무패킹이 많이 나갔는지 특히 그 조수석 쪽이 많이 잘안닦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이퍼를 가려고 봤는데 기존 거뭐 다른 브랜드 것도 많이 이용해 봤는데 아무래도 그 고무패킹이 조금 많이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서칭을 해보다 보니까 그 고무패킹 부분이 오 기존 거와는 완전히 확연히 다른 걸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걸 찾았는데 이 브랜드를 찾았는데 요게 이제 킴브레드라는 브랜드명인데 와디즈에서 이제 펀딩해서 이제 제작을 하는 와이퍼거든요 그래서 뭐 금액도 조금 뭐 고가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오히려 장기간 쓸수 있어서 음더 실용적이지 않나 경제적이지 않나 싶어서 요거를 지금 해봤거든요.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개봉을 하면 짜잔 이 킴블레이드의 장점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실리콘 부분이 다른 제품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다른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실리콘 부분이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직사각형 대부분의 다른 와이퍼들 보면 이 부분이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 전면 유리와 이렇게 와이퍼질을 할때그 닿는 면이 어, 삼각형에서 이렇게 끌리다 보니까 소음이나 그 마모 정도도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. 요 킴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어서 유리면과 이제 그 맞물리는 면이 어, 더 많다 보니까 소음도 적어지고 어, 세척력도 더 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. 이게 이제 작은 차이지만 이제 다른 그 와이퍼와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. 어, 어, 리필용도 색깔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차량에 따라서 어, 인테리어 효과도 낼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렇게 흑으로 되어 있고 요 코팅막을 아요 고무 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블루와 옐로우 두 가지 색상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. 도체 방법도 되게 간단해요 엔드클립 부분 저 은색으로 빛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살짝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요 실리콘을 이제 앞쪽으로 쭉 빼시면 되거든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요 부분을 요 부분을 꾹 누르시는 거예요 꾹 누르신 다음에 쭉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와이퍼가 쭉 빠졌으면은 요 엔드클립을 제거를 하시면 돼요 이제 교체를 했다면 다시 껴주셔야 되는데 아까 빼실 때는 엔드클립부터 눌러서 빼셨잖아요 다시 교체 들어갔을 때는 반대 부분 엔드클립의 반대 부분부터 이 홈에 끼어서 이렇게 밀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. 리필 실리콘을 교체하실 때 마지막 이 엔드 부분이 요 헤더 부분에 딸칵해서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밀어주셔야 돼요 이게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킴블레이드 <웃음> 와이퍼로 한번 보조석만 교체를 해서 운전성과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안쪽으로 끼서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킷을 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조석과 보조 와이퍼와 운전석 와이퍼가 이제 교체가 됐어요. 조수석만 요킴 블레이드 보이시죠? 자, 먼저 킴 블레이드 소음을 측정을 한번 해 볼게요. 자, 50이 넘어 가지는 않네요. 자, 이제 기존 와이퍼입니다 50이 계속 넘어가고 한2 10일 정도 차이가 나네요 기존 와이퍼랑 킴블레이드랑 뭐 크게 뭐 민감하지 않으신 분은 뭐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음. 웅웅 그러는 그 속도는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발수 기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. 어 조수석은 킴블레이드 그리고 운전석은 기존에 제가 사용을 하던 와이퍼예요. 조수석은 이제 물이 흐, 아니 운전석은 물이 흐르는 게 이렇게 흐르는데 조수석 쪽은 보시는 것처럼 음 발수가 된게 보이시죠 물 흐르는 게음 차게 차이... 차이가 나네요 물이 흐르는게 보시는 것처럼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음도좀 나고 와이퍼 갈 때가 됐나 이거